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모바비 부분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도구창 활용하기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키프레임 언급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런 효과 혹은 이렇게 밑에서 자막이 빠르게 지나가는 효과 이런 효과를 알아볼 건데요 꼭 자막 뿐만 아니라 스티커라든지 영상 혹은 내 사진들도 이런 식으로 효과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기능이 아니어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를 실행해 줍니다 고고! 자, 이렇게 모바비 2021 버전을 실행한 을 상태에서 역시나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미리보기로 불러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컷 편집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티프레임 작업을 하실 때 원하는 부분을 컷 편집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바로 그 위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러면 먼저 오프닝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에 꽉찬 화면에서 웃는 효과가 지나가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불러와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텍스트를 만들고 화면을 꽉 차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표현을 원하시는 만큼 만드시면 됩니다 꼭이 텍스트 문구가 아니어도 되고 이 크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폰트를 만들어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똑같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글씨가 좀안 보이죠? 그러면 가독성을 위해서 그림자를 이렇게 추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까지 넣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에 텍스트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도구창을 들어가 줍니다 도구창을 들어가면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셔서요 쉬움에 보시면 좌측 보이시죠 좌측 이 편을 이렇게 끌어서 삽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쉬움을 말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고급 기능에 들어가서 키프레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넣으시려면 이 표현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도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효과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쉬움과 고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급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추가 창이 나타나게 되고 어떠한 클립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할 수 없게끔 검정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의 키프레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은요 나타내고자 하는 문구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점은 끝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끝나는 지점을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끌어서 쭉 당겨줍니다 이게 여기서 화면이 사라졌다고 해서 끝나버리면 화면이 잘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을 때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여기서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설정을 했을 때이 텍스트를 이 화면 끝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되돌리게 하셔도 되고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편집을 할수 있고 재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전 재설정을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프레임을 여기 빨간색 점선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꾹 끌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갈 때 아까처럼 이렇게 끊기지 않고 쭉갈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손모양과 맞지 않고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럴 때는 이 키프레임 중에서 마지막 부분 있죠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키프레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늘려줍니다 키프레임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키프레임이 빠르게 움직이고요 이 키프레임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래도 빠르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이 위치가 어느정도 맞아졌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에서 키프레임그 예능 효과 웃는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쉽죠? 그러면 두 번째로 TV 예능에서 보면 라디오스타에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자막 있죠 그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텍스트 창에서 텍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폰트를 사용하였고 똑같이 그림자와 테두리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색깔을 넣으셔도 되고 다른 그림자 색깔이라든지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보내보겠습니다 이 자막 클립도 제가 시작하는 위치에 재생을 하면서 맞춘 상태입니다 다시 도구층을 들어가셔서 애니메이션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두 개가 생겼죠?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가정을 해보고 클릭을 하면 다시 끌어서 이렇게 쭉 보내줍니다 화면 끝까지 이렇게 보내줍니다 재생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자막이 흘러가면서 손과 타이밍이 맞았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을 예능에서 볼수 있는 효과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예능 형식의 자막 효과 만들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을 우리도 이제 예능효과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제가 항상 강요하는 거지만 엄청 중요하고 활용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것 뿐만 아니라 더 다양도로 예쁜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키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움직이는 사물이나 사람의 자막이 따라가는 기능 그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